월 2,000, 3,000 이상은 이제 조금씩 발생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3,000, 4,000 그 정도까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정말 매출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불과 시작한 지 1년이 채안 되셨다고 해요 근데 어떤 노하우로 물건을 판매하고 계시는지 직접 사무실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 아, 네. 혹시 여기 공간이랑 그리고 네. 대표님 잠깐 인터뷰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되게 여기 들어오자마자 되게 궁금했었던 게 이런 물건이 이렇게 다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 네. 물건들은 어떤 건가요?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들이고요 뭐 주로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가끔 가라 이제 미팅을 오시는데 음. 그때 받았던 뭐 샘플들도 있고요 아, 저희, 요 브랜드들이 네. 꽤 유명한 브랜드의 상품들인 것 같은데 네. 요거를다 대표님이 취급하시는 품목인가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와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웃음> 네. 어, 대표님 이거는 저희 그 유명한 그 마유크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아, <웃음> 우리가 팔수 있는 거군요 네. 오 되게 유명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제이준 그 네, 브랜드였죠? 제이준도 있고 닥터지도 있고 아 닥터지도 있어요? 네네. 오, 아 여기 있군요 <웃음> 와 이런 거 근데 저희가 사실 유명 브랜드라서 소싱 받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대표님 이 상품들은 어떻게 소싱 받으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인맥이 전혀 없으니까 네네. 이런 거에서 좀 어려웠었는데 여기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께서 이런 음. 곳을 좀 소개를 많이 시켜주세요 아 음.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교육을 다 받, 받으시고 네. 그리고 브랜드사들이 오셔가지고 해외에 좀 판매를 해달라고 네. 라 하시는 물건들을 네. 직접 판매를 하시는 어찌 보면 영어방, 해외 영어방이신 네. 거네요 <웃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제가 저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좀는것 같은데 네. 얘네들은 한국에는 못 파는 거죠? 한국에 팔수 있는 제품들도 있기는 한데 네. 주로 이제 브랜드에서 오실 때 저희가 이제 해외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오시기 때문에 음. 주로 이제 해외 쪽에 걸맞는 상품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저희 잠깐 앉아가지고 이야기 네.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저 여기, 여기는 제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인사 드렸었던. 민성일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민성일 대표님께서는 조금 판매하시는 게 일반 다른 우리 해외 셀러분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만의 노하우와 지금 어느 시장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으신지 이런 것들 다쏙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희 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지금 혹시 판매를 하시고 있는 나라 혹시 네. 어느 나라의 물건을 판매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주력은 큐텐에서 음.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오존에서 러시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줌에서 러시아하고 유럽 쪽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생소한 곳인 것 같아요 네. 오존이랑 줌? 네. 이쪽은 좀 생소한 나라인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이쪽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존의 경우에는 그 별명이 이제 러시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데 어, 정말요? 네. 오줌 아니었나?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게 네. 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웃음> 네 일단 러시아에서 실제로 이제 1위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네. 그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는 뷰티하고 K-팝 제품군들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중도 음. 어, 이제 주력은 이제 러시아인데. 오존하고는 틀리게 이제 유럽 전체에도 지금 채널이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 네, 그쪽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네. 때문에 돈 정산 받거나 그런 게좀 어렵진 음,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정산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 네, 그거는 무리가 없는데 네. 좀. 초창기 때 이제 배송을 보내는 방법이 좀 어려워서 응응. 기존에 이제 계약했던 그 배송사하고 응응. 그쪽에서 이제 러시아로 정상적으로 배송이 안 되니까 응응. 그쪽을 끝내고 이제 다른 배송사를 찾는데 조금 고생을 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배송만 염려가 되지 않는다면 네. 오존이라는 시장 정말 괜찮은 시장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아 오존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떻게 여기를 좀 시작하시게 되신 건가요? 일단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건 제가 그냥 공부를 개인적으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음. 실제로 진입하게 된건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 만나서 음. 거기서 진입하는 걸 배우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아이 공간이 대표님의 공간이 아니라 공용으로 네. 같이 쓰는 공간인 네, 거죠? <웃음> 네. 아 그러시면 어떻게 이렇게? 이 공간이나 뭐 이런 강의를 수강 하시게 되거나 하신 네. 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음. 게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신청을 네. 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좀 매출이 많이 좀 틀려졌거든요. 쇼핑은 지금 망해서 지금 접은 상태고요. 그럼 <웃음>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매출은 얼마나 나오시나요? 어, 처음에는 사실 별로 안 나왔었고 요두세달 정도까지는 거의 안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한사 개월 차부터 이제 네. 어, 월 이천 삼천 이상은 이제 조금씩 발생을 했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삼천 사천 그 정도까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그러면 시작하신지 불과 네달 네. 만에 이 정도의 어, 매출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 네 네네 네 달째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음. 사실 저도 배운 거를 적용을 잘 못해서 어... 좀 삽질을 좀 많이 했고요. 아 네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배운 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면서부터 이제 매출이 음.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몸에 익숙해지는 음. 데까지 약간 기간이 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른 데 팔아봤다 하더라도 네. 새로운 또 시장에 들어가는 네. 거다 보니까 끝까지 이제 존버가 승리한다고 하죠. 뭐 <웃음> <웃음> 어, 대표님이 이렇게 쇼핑몰을 그래도 네. 살짝 제 생각에는 회사를 한참 다니신 나이이신 것 같은데 네. 회사를 그만두시고 쇼핑몰로 오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오시면서 좀 마음에 음, 다짐 같은거나 간절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마음가짐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쇼핑몰을 좀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일단은 지금 제가 있던 곳이 아무래도 그 코로나 여파로 좀 생활산업에 들어간 음음. 그런 계통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좀 오래 할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 응, 나만의 그러네. 사업 같은 네. 것들. 그래서 뭐, 그, 코로나 때 한참 인기 있었던 뭐, 배달 창업이라든가, 응응. 뭐, 그렇게 배달 음식점 뭐, 응응. 그런 것도 알아보고, 이런, 이런 쪽도 이제 쇼핑몰 쪽도 알아보고 했었는데, 응응. 제 성향하고는 여기가 좀더 맞을 것 같다 싶어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어, <웃음> 네. 그러면서 어찌 보면 매출이 안 나온 그 암흑기를 견뎌내시고 요렇게 어찌 보면 지금 월 3천 4천까지 매출을 네. 올라가시는 데까지 그래도 정말 좀 힘듦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우리 꿈나무 창업자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우리 대표님을 보시면서 또아 나도 해외에다가 저렇게 판매를 할때 여기 와가지고 교육도 듣고 좀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동료가 생기면. 또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음. 요거 하나는 조금 마음가짐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 라는 거 한마디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는 그쇼핑을 하면서 여기저기 독학을 하다 보니까 음. 쓸데없는 잡지식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를 제, 제대로 적용을 못했어요 사실 음. 적용도 못하고 사실 혼나기도 좀 많이 혼났고요 음. 근데 전제 경우에는 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한 3, 4개월까지는 진짜 아예 매출이 없다가 음. 해주신 거를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갑자기 그 매출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음. 다른 분들은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올라갔는데 음. 제 경우에는 그냥 갑자기 확 뛰어버리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에 뭐 의구, 의무심? 의구심? 그런 의심 같은 거를 조금 일단 네, 믿고, 네, 믿고. 네. 하시는 거를 이제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알려주시는 거 그대로 일단 실천을 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때 가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서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웃음> 많은 온라인 교육들이 있는 것 같아요 쇼핑몰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들이 저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 지식들 중에서 나랑 제일 잘 맞는. 강의가 장사 그리고 제일 잘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비용이나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내또 기회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찌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나셔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대표님의 밝은 미래만 좀 그려지는 네. 모습인데요. 다음에도 제가 또 찾아와서 대표님 잘 지내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사업은 얼마나 더 성장이 되셨는지 그때 됐을 때는 해외 판매 전문가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해외에는 이렇게 팔아야 돈을 벌어? 이런 얘기도 한번 해주시면 정말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오늘 괜찮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